안녕하십니까 비에티비 베트남 유랑자. 오늘은 하노이에 있는 스리시 로스터 로스터리 로스터리 카페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찾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예,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분으로 소개하는 베트남 카페. 자, 진짜 지원요 진짜. 진죠 아자. 어때요? 분위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곳에서도 볼수 있는 마릴린 원로 대박이죠? 그리고 계산대 그리고 여기는 1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층까지! 2층까지 있습니다! 반드시 2층으로 올라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멋진 바가 존재한다는 거죠 3C 기억하세요 3C 로터스 로스토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음악이 나오는 관계로 음. 완벽하죠. 이 정도면 포치민에 있는 여러 음. 카페 부럽지 않고. 아주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멋지죠? 바리스토라인은 이곳으로.